광필입니다. 아그 제가 본의 아니게도 한창 때도 에 걸리질 않아가지고 절대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코로나에 제가 지금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 얼떨결에 코로나 양성을 확진받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제가 장좀 죄송하게 하죠. 월급도 그렇게 막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씀씀이가 좀 많아가지고 뭐 그래서 좀 없는 돈살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저는 좀 마음 착잡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계속 이 자가 격리 차원에서 그냥 조금 조금씩 그 이렇게 셀프 카메라 모드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코로나의 진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자가격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과거의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완화가 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뭐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문자로 곧이 온 거는 일단 다 하라는 건다 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것보다는 주변 지인들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어머니같이 가족분들이 좀 얼떨결에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보니까 말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일단은 제가 좀 어떻게 처음부터 증상이 나왔는지는 다음 영상에서부터 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 차고 좀 그래도 제끼니는 채우고 그래야 돼가지고 지금 간단하게만 찍을 거고요. 다음 영상 때부터는 좀 약간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들어갈게요. 안 그래도 몸 관리를 그래도 최근에 오면 올수록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디서부터 원인이었는지 궁금이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식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